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잡채밥이에요 저 잡채순이거든요 돼지 다짐육이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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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지 않도록 풀어주시고요 적당히 잘 익으면 체에 걸러서 찬물에 씻고 건져 놓은 단면에 반 큰술 넣어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이제 볶아볼게요 불을 켜고 팬을 달군 뒤 기름을 둘러주세요 채소들을 넣고 먼저 볶아주세요 미리 만들어두었던 돼지 다짐잎도 넣어서 볶고요 채소가 다 익으면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이제 삶아둔 당면을 넣어주세요 물 반컵도 넣어줄게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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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